네, 이 영화는 인도에서 일어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응? 저는 10일 동안 인도와 네팔에서 촬영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인도에서 촬영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배우들의 대화를 나레이션으로 바꾸었습니다. 녹음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를 사용했고 인도에서 촬영한 동안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. 친절한 사람들 그러나 10일간의 인도와 네파 촬영은 미친 스케줄이었습니다. 저는 다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절대로. 하나, 둘, 셋.